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고산초락관을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신축년 새해 띠벨 운세를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 띠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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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신축년 돼지 돼지띠의 2021년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공통운으로서 금년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좋겠습니다. 올해는 귀도 막고 어, 못본 척하고 어, 입도 막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반기에 내가 집권을 할 수가 있으니 분발하면 좋겠습니다. 아 1월 2월은 집안에 우환이 있으니 에, 살펴서 몸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아, 음력 3월, 4월, 5월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은 구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월, 9월, 10월은 본인의 소신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11월, 12월은 나대는 다치겠습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실물수 망진수만 대비하면 올해는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운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운은 아, 벌어진 일을 재검토하고 아, 일을 버리기보다는 상대방의 뜻을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앞장서기보다는 상대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아, 명예를 사방에 알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의 제공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너무 끌려다니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솟불도 단김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 남의 일을 봐준다 하다 지나치면 오히려 구설수에 말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 화가 나도 참는 것이 오히려 약이 되겠습니다. 아, 종업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고객 서비스의 혁신이 아,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직장운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 직장운은 공무원, 교직, 법조인, 종교인, 언론인, 기술자, 예능, 서비스업, 유통업, 의사 이런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역학자 아, 무속인도 좋겠습니다. 음, 계획은 항상 음, 변경되기 마련입니다. 음, 정확함 보다는 아, 신속함이 요구되는 한해입니다 아, 수정 보안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아, 판단이 늦으면 뒤차를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말보다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아, 그리고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아,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비품 수모품 자제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 인내를 하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운입니다. 직원에게 베풀고, 어, 막말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펙이 중요하니 공부가 필요합니다. 직장, 부서, 변동 수도 있으니 대책 없이 사표 쓰지 말고 대책을 마련 후에 움직여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운입니다. 올해 노인은 병이 나면 소생이 어려우니 미리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잘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병이 나면 약발이 잘안 듣고 어, 병명도 어렵고 어, 자가치료가 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 병원은 북쪽, 서쪽 어, 방향의 병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양방으로 안통할 때는, 어, 노인이 운영하는 한 의원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아, 어, 산에서 여왕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인동토는 피하고, 어, 약사기도 정격한 도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럴 때 신을 다스리면 신비스럽게 환자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정문입니다. 올해는 남녀 모두 서둘지 말고 어, 차분하게 미루는 것이 성사가 잘 되겠습니다. 어, 액구전 제3자가 아, 모략수가 있으니 아, 애인이든 부부든 기다리면 풀리겠습니다. 남의 것은 옳고 그런 것을 잘 판단해주지만 정작 본인들 문제는 판단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주색을 탐하면 배가 망신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자는 입 맞고 귀 맞고 눈 감으면 달이 없겠습니다. 아, 서로 간에 인내로 전화위복을 만드는 운입니다. 제자는 소식이 오면 문 닫고 상기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산철학관 2021년 신축년 새해 돼지띠 운세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